고맙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라는 곡으로 레슨을 하겠습니다. 이 곡은 G장조입니다. G장조의 화음들을 볼게요. 1도 화음 G, 4도 화음 C, 5도 화음 이 D입니다. 그리고 2도 화음 A마이너, 3도 화음 B마이너, 그리고 6도 화음 E마이너, 정도가 되겠네요. 이 노래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일단 3박자 곡이에요. 네. 이렇게 비트로, 3비트 이렇게 해도 되겠고, 아르페지오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코드가 나오는지 볼게요. 나는 일단 G1도 화음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2도 화음이 나왔고 그 다음에 3도 화음이 안 나오고 다시 1도 화음이 나오면서 베이스를 전어해서도레미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4도 화음 이렇게 나왔어요 자그 다음은요 고통 가운데 신줄 바로 A가 나왔어요. 여기서 A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의장정의 5도 화음인 어, D의 5도 화음 5도의 5도인 A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A마이너 A 그 다음에 D가 나오는데 서스프가 나왔다가 해결이 되죠. 세번째 단 볼게요. 변함없는 주님그 사랑. 이렇게 됩니다. 1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6도 화음인 E마이너의 5도 화음인 B7을 빌려왔어요. 아무래도 음, 6도 화음은 주장조의 나란한 조인 이단조의 1도 화음이기 때문에 단조 느낌이 나죠. 편안 마지막 단 볼게요. 영원히 주님만의 성기 마지막은 쉽네요. 4도, 5도. 1도로 안 끝나고 4도, 5도, 4도, 1도. 4도 할 때는 베이스는 G. 1도에 그 음을 쳐주네요. 네. 이 곡은 아르페지오로 한번 반주를 해볼게요. 아르페지오로칠때1 3 5 라고 했을 때1 3 5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데 이걸 좀 넓게 벌려서1 5 1로 쳐주는 게 좋아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음, 위에 있는 음들은 뭉쳐 있으면 괜찮아요 오히려 떨어져 있으면 뭔가 빈 느낌이 나요 근데 저음은요 붙어 있으면 지저분하고요. 오히려 떨어져있으면 올림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는 모여있는게 좋고 밑에는 떨어져있는게 좋아요. 그걸로 봤을 때아르페지오는 밑에는 좀 넓고 위로 올라오면서 좁아지는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1도음 이런식으로 3도 괜찮고 2로 1, 3, 5도 괜찮고요 나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 베이스를 일단 한번 쳐줘도 돼요 다고 이런 것도요 A마이너 나온 다음에 A 코드로 바뀌었다라는 걸 언제 아냐면 여기서 알아요. 너무 늦게 알게 되지 않나요? 그럴 땐 차라리 호통가 운데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삼을 쳐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게 베이스 진행에도 좋아요. A A D 보다는 A C# D 이렇게. 이럴 때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요 어 이제 베이스가 다른 코드들이에요 G 코드인데 베이스는 D에요 그러면 D를 쳤으면 어 D 코드를 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난 G 코드를 칠 거다 하지만 베이스만 D다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좀 훈련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맨 마지막 도 C 코드인데 베이스는 G에요 G예요. 이런 것도 나는 G를 쳤지만 G코드를 칠게 아니라 C코드를 칠 건데 베이스는 G로 쳤을 뿐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왼손이 기반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 나중에 훈련이 되면 오른손 코드를 짚으면서 오른손이 연결이 되는 거죠 왼손은 이렇게 칠 수도 있겠지만 오른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번 코드를 쳐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잘못 짚었네. 실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더 나가게 되면 이제 멜로디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삼박자의 곡쥐장조의 곡을 아르페지오 반주를 해서 반주를 하는 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